당연하죠. 나이스 뭐야 이몇 명? 중? 정지 검정지 검디 알았다 알았다. 아예 가라. 아 수. <뭇> 와야미습니다 아, 저... 뭐야 이문 뭐야? 건보건보건보 아, 어, 뭐야, 아, 아. 오. 야, 위치에할 거요. 막소기 좋네, 그냥. 막소기 좋다. <웃음> MC님 모드입니다, 저. 레스 t s g 방이 근데 좀쌀것 같긴 한데 일단 상황 보고 갈게요 자 프리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건보간 사람 있나? 아니다 오랜만에 건보 Let's 오줌겁나네다어어오 뭐야 이거 반동 보석 어리 좋다 근데 이거. 오나 어, 그냥 쐈는데 진짜 오셨는데 위책으로 오해 받겠다. 그냥 한번 봤는데나진짜 나 그냥 벽에 쐈는데 오셨어 이거. 죠 v f p 님블랙댄 당하는 거 아가 이거. 오케이. 같더만, 다도, 다도. 다도. 좋습니다. 갈고요합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 이쪽? 그냥 M 1 6은 트레시인데 점사 다듬. 좋은데요. 오케이. 어 진짜 검았다 진짜 검았다 검코너 건코너 진짜 쏘니까 그냥 오네 안돼 검다 검사 앗 아, 나돌렸다 어 뜨고 가야됩니다 당연하죠 도망감. 나이스 모야이죠 <웃음> 이거 그거 같다 영화에서 그거 송기딱 껴가지고 공총으로 픽픽 쏜다 이거. 어. 암살할때 피비피픽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누나다몇 명? 중경나따 누나따. 누디따 누나따. 누나나따 누나따. 누나따. 나따 누나따. 누나따. 누나따. 누나따. 누나따. 누나따. 누나따. 누나따. 누나뭐 <웃음> 어, 어, 어, 어. <웃음> 그렇죠 그렇죠 큰 개피 와우 깜자 호랑이 형원샤 답니다 아, <웃음> 계란삼문 돌. 아, 지금 그 수영, 지금 어. <웃음> 어, 진짜 좀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눈 토리다스. 눈통에서 나감. 눈통, 눈통. 아 와우. 네. 와호랑이형 샤팔 보소. 아군이 풀려났습니다. 아 까지. <웃음> 나... <웃음>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사작 <자작>. 궁금이나 생각 <웃음> 너무 또밀감이 너무 있었네. <웃음> 하나 둘 셋. 어 깜짝이야 이마. 미안해. 어 저핑 클났다. 어 클났다 제발 선발이. 어, 어, 이 너무 많아요. 덤물 배, 덤물. 하도 하도. 오. 와 이거 삥먹을 뻔해요 이거 상거트 빙을 먼저 까는갑다 그냥 저 버리고 쫙빼세요 그냥 울베까지 그냥 오면은 거얼매스나 자가대문에서쩔 없기 때문에 어? 누구? 자 두가자 야 울베래요 나. 나 저기 볼 때는 반점 이렇게 이상한 점프하고 안볼 때는 고점 막 써야겠다. 이러면 이제 신고 당한대. <웃음> 뭐야 이문 뭐야? 건보건보건보 건보, 건보. <목소리> 아 뭐야 아헤이 아. hey, 검정 패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개쌍 형님이 나좀안 좋게 보겠다. 저저볼 때마다 핵샷 때리는데 지금. <웃음> 아 진짜 좀 의심할만한데 진짜. 아군이 패배하여. 아와검 너무 많이 온다. 이럴 때 어떻게? 세 명이 합쳐야죠. 오케이. 자, 승부사님 검복 좀 당겨 주세요. 혹시 도, 네. 순하신가요? 어, 입니다 네. 이거 이것도... 또폭놓나구만 자, 어떻게 하나 주사하고 할까? 어쩔 삐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네, 먼저 갈게. 가자 가자. 검격을 대비하자.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요. 어렉 걸렸어 거진 않지 고금요 아직? 아직 나아이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다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쌤 잡은거야? 노통 노통 노통 과연 우리 갔네. 아 뭐야 뭐야. 요 있노. 와우. 개피. 맞아요. 엔진 엔진 맞지? 어 엠신적이다 이거. 어 바로 갔노. 오, 와. 아 <웃음> 요번에 찌르면 될것 같은데. 하나 사있사요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 사주, 사사피 사주, 개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사주, 개피 사주, 사주, 개피. <웃음> 아 개상이 형한테 너무 제가 또그 몹쓸짓을 해가지고 한 번쯤은 급복하셨네 예. 급복 극복? 연사마 남았다 연사마 쪽아이쪽 되게 세 보인다 이분 지금 치... 들어가서 쌤 일물 들어가서 왼쪽 아 이분 어! 와, 아, 하긴 우리 뒷 꼬마치 어! 들은 듯이 딱 치우님이 맨쪽 쳐다봤는데 눈 한번 띌게요. 오케이, 확인. 스포 나잇 갑니다. 오. 나 빼고. 위험했어요막이 좋네 그냥. 막 소리 좋다. 1 0 0 16이라 생각하니까. 아군이 야 위치에 켰구요 눈안 뜯게 이번 오케이 길게 겠지아 네. 네. 개성이 어떻게 아 진짜 미안해다아 디엘님 아이디 이제 딱사합니다예오 가복 유통 가 가복 가복. 아니 뭐지 유통 탈 오지게 벌어진다. 와 가복 유통 또또 왔어? 내가 간다. 가복이 댐들 템 쎄나? 아덴 <웃음> <세르몬. 웃음> 아니 근데 이게 탄이 좀안안 그안 잡히긴 하네. 거의 뭐 그냥. 어? 이종이종 이 좋네. 아그러니 뭐라 야 되지? 좋은데 안 좋다. 좀가안좋다 어, 하튼 뭔가 좀 표현하자면 그런데. 아 와, 소리 소리 길어가던. 아야 눈을 왜누를 눈을 오, 오,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같아, 좋습니다. 바로 가자. 내몸받아본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자, 둘 가자. 계단 아래가. 계면또어내 어, 내 아이템이 다 있거든. 죽을게. 계 어, 핑 바로 갈게. 바로 가세요. 빙 드셨어요. <목소리> 아군이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목소리> M16 조, 좋은데? 엄청 좋은 같은데. <웃음> 한번 써볼래 단판? 안녕 아, 저는 안습니다. <웃음> 여기 신고합일의 경지. 어. 일단 이게 총소리가 좋으니까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아, 어? 쇼핑받았어 아, 바로가야지 바로가야지 뭐 밀려 클라이프 와우, 계단 아, 이스나이스용은 아, 이 아, 군이. 아, 군이. 아, 이 아, 군이. 아, 군이. 아, 이